어.. 스커드.. 아 스커드래 테스트 서브에서는 일단은 크로스 너프 그 다음에 또 중골슈팅 너프 일단은 뭐 테스트 서브에서는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 어디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음.. 그래서.. 일단 그거에 맞는..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테스트 서브이 아닌 지금 현재에서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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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, 세브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음. 세브첸코까지 침투. 그 다음에, 아구에로도 제가 아까 얘기했었었는데, 아구에로는 욕이 없네요. 일단, 아구에로는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고, 혼란 이 선수도 뭔가 몸싸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벼주는 듯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, 이 선수. 속력도 꽤게 바로 오카 수준에 이 정도면 한 1억 9천, 한 2억 정도 잡고 이렇게 보면 거의 호돈이랑 비슷하게. 나 이렇게 스탯이 좀 그래도 나와주는데 공격적으로나 줌벌 슈팅이 좀 너프죠. 하지만은 요즘은 줌벌 슈팅이 너프 당했기 때문에 어좀이 정도면 충분하다안 점. 키 부분부터 시작했고 헤드도 나쁘지않고 음.. 혼란도 적합해요. 어 일단은 제가 봤을때는 혼란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로만 단지 봤을때 그 다음에 포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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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바피도 되게 잘나왔지만 일단 호돈이 조금 더 앞선다 음. 그 다음에 이제 셉첸과 호돈 셉챙과 가격 좀 비교 딱 해서 한번 봤을때 었한 이정도라 치고 보면은 셉첸도꽤 앞서네요 어. 꽤앞서는데 음. 아 근데 공격적으로 되게 잘나왔다 뭐라고 내가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위치선정 되게 나쁘지 않고, 공격적으로. 야 호돈, 이, 약간 밀린다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, 셉첸이 딱 뭔가 돌파도 나쁘지 않고, 지금 스탯이, 은근히 헤드 부분에서 조금 선방을 해주는, 해주네? 오. 셉첸, 뭐나쁘잖아요뭐 야, 셉첸. 괜찮을 것 같은데, 셉첸? 좀 이따 써볼까? 오, 셉첸. 그 다음에 이제 호동과 혼란. 혼란 한 5카 정도 돼야지 이제 가격대와 비슷비슷 하더라고요. 음. 이렇게 봤을 때, 혼란은 약발이 3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뭐 공격적으로 약간 좀 몸싸움이란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비벼주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약? 이게 급여가 17치고 이 정도면 은 되게 진짜 좋은거예요이 키의 그여 점프도 이 정도면 거의 한 2m 라기보다는 한197 정도의 키가 나오겠네요. 음. 이렇게 봤을 었때 돌파적으로서는 꽤 나쁘지 않은 점. 그 다음에 이 선수가 클럽 경력이 돌트문트 잘츠부르크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는 나중에 돌트문트 뭐만든다라 하면 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자그 다음에 이제 호돈 근데 호돈이 아무래도 민벨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선 좀더 부드럽지 않을까 음. 하는 생각 호돈 심투 쪽에서는 혼란도 물론 급성비로 쓴다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네 선수 중에서는 뭐 일단은 정한다면 은 셉첸 호돈 은바페 혼란 4위 딱지딱 음. 딱 순서대로 이렇게 됐네요. 의도치 않게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스트라이커는 그래서 일단 근데 저는 셉첸도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스트라이커로선 저는 호돈이좀더 좋지 않을까 음.